금 장면 전환까지는 끝냈고요. 그 다음에는 자막 효과. 여기서부터는 순서에 상관없는데 지금 우리가 편집하고 있는 영상에서는 저는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하 촬영 당시에 어 사실 뭐이 운동을 하시는 분이 따로 나레이션을 하거나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한게 아니었어요. 그래서 촬영할 때 나중에 설명했던 나레이션을 따로 후편집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. 촬영할 때 그냥 막 떠들었어요 음악 틀어 놓고 놀았는데요 그 잡음들을 싹다 지워버리고 따로 녹음을 했던 소스를 집어 넣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음 거기다가 뭐 배경음악도 깔고요 그리고 뭐 설명을 열심히 하겠지만 사람들이 사실 내용을 집중해서 잘 보진 않고요 요즘 또 영상의 특성상 소리를 전혀 안 듣고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그래서 밑에 적절한 자막 효과가 들어가서 내용 전달이 잘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사실 자막 효과를 먼저 넣는다기 보다는 어, 별도로 나레이션을 만들지 않았다면 자막을 바로 쳐도 돼요 이미 편집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차피 나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나레이션에 맞게 자막이 잘 나와주면 훨씬 전달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음, b g m 넣고 그 다음에 나레이션 음성 넣고 그 다음에 자막 효과도 한번 넣어볼 겁니다 그리고 효과음 이라고 별도로 따로 있는데요 이것도 유튜브에서 다운 받을 수 있어요 뭐뽕뭐 뭐 이런 소리들 단순한 소리들을 자막이 등장할 때 살짝 살짝 넣어주면 조금 더 집중을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시 프리미어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에디팅모드로 다시 넘어갈게요 에디팅모드로 넘어가서 자 사운드를 일단 가지고 올 건데요 사운드 아까 폴더에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었죠 안에 들어간 다음에 뭐 저도 이거 기억이 잘안 나요 다운로드를 받은 게 뭔지 그래서 나레이션부터 한번 들어 볼게요 더블클릭하고 여기서는 아직 녹음 부분 이니까 빼고요 음, 이런 음, 이분이 직접 녹음 하신 거예요 노트북 켜 놓고 녹음기 컴퓨터 녹음기로 자 이런 소리가 있구요 그리고 이두 곡은 제가 유튜브에서 다운 받은 겁니다 뭐 이런 적당한 음악이구요 어 1분 한 2초 정도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로 편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1분 조금 넘어가네요 음, 이 음악이 조금 더 밝고 좋네요 근데 제가 음악을 받으실 때 항상 조금 여유있게 받으라고 하는데 대부분 음악들이요 이렇게 끄트머리 가면 뭐 이런식으로 쫙 깔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대충 이 정도는요 거의 한몇초 정도 지나가잖아요 그죠 보면 한 1분 3초 여긴 12초 한 10초 정도 되는 구간이 무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운 받을 때는 내가 편집을 1분으로 딱 끝냈다고 하면 1분짜리도 사실은 없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 10초, 20초 정도는 오버되는걸 받아줘야지 이런 증상들이 좀 없습니다. 자 그러면 음악을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. 유튜브를 일단 가시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구글 아이디 다 있을 거니까 유튜브를 로그인을 해주세요. 그리고 로그인 후에 스튜디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. 여기 들어가시고 스튜디오 화면이 나오면 여기 기타 기능을 들어가셔서 예, 오디오 및 라이브러리를 들어갑니다. 자,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무료 음악 VGM과 음악 효과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무료 음악을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요. 이 안에 있는 곡들은 원래 유튜브에 올리는 컨텐츠에 사용하기 위한 음원 소스들이에요. 원래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운받아서 영상에 사용한 다음에 다른 데 쓰면 안 돼요. 원래는 그렇습니다. 여기서는 자 원래는 그렇다는 말은 다르게 써도 아직까지는 허용을 좀 하고 있다는 소리겠죠. 자 일단은 시간 너무 고기 많기 때문에 다 들어볼 수는 없고요. 시간으로 소팅할게요. 지금 우리가 1분 편집을 했으니까 1분에서 1분 30초 차이 있는 것들을 소팅을 한번 해줘요. 그리고 나서 이것도 굉장히 또 곡이 많거든요. 스크롤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어, 일단은 기분이나 장르를 이용하세요 이제 사용을 할 건데요 지금 필라테스 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밝게 이런 것들 고르시면 될것 같고 시간은 1분 딱 맞게 하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오버 되는 걸 고릅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 봐요 아 이건 좀안 맞죠 또딴거 한번 들어보고 코미디스럽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개를 들어봐요 뭐 요런 것들 그래서 요 괜찮다 어, 괜찮네요 그러면 요거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를 받겠죠 그럼 요 파일을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느냐 쓰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스터 폴더 있잖아요 그 마스터 폴더에다가 얘를 복사를 시켜놔야 됩니다 또 마스터 폴더에다가 샥 넣어서 사운드까지 샥 넣어 놓고요 어, 원래 있던 곡이었어요 <웃음> 똑같은 걸 받았네요 자 그거를 다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프리미어에 돌아와서 자, 여기다가 받아놓은 걸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집어넣으면 이제 곡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됐어요 이 곡이었네요 음, 이 곡이었어요 자 얘를 이제 씁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클릭 앤 드래그 해서 트랙에 놓기만 하면 되는데 오디오는 그게 안 먹어요. 그래서 오디오는요. 여기 부분 파형 부분 보일 겁니다. 여기 드래그 오디오를 땡겨라 라고 돼 있거든요. 잡고 땡깁니다. 그리고 아랫부분 비디오에는 어차피 놓아지지도 않으니까 아랫부분에다가 놓아주시는데 자 비디오와 원래 촬영 소스에 영상과 오디오 클립은 항상 이렇게 쌍으로 붙어서 다닌다고 했잖아요. 그죠. 그래서 요것들을다 없애야 되는데요 원래 없애는 방법은 이렇게 없어요 얘만 선택해서 딜리트가 안 돼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뭐지? 음,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언링크 분리시키기를 한 다음에 얘만 따로 선택이 되면 딜리트를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시에 쫘라락 선택을 해서 언링크를 하고 또 지우면 돼요 동시에 선택해서 자 그런데요 클립은 서로 이렇게 덮어 씌우면 먹어버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그렇게 다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덮어 씌우면 없어져요 끝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자 끝에 가서 요만큼 오버되는 거다 이거 잘라야 되잖아요 그죠 면도칼로 자르고 딜리트 해도 되고 끄트머리를 그냥 이 셀렉트 툴로 잡고 옮겨도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 리플 툴을 쓸 필요가 없죠 뒤에 리플 공간을 메워 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딱 하시면 끝나, 끝나요 끝나요 문제는요 어, 영상보다 오디오가 약간 더 길었기 때문에 플레이를 해 보시면요 끝에 이렇게 끊어질 겁니다 뚝 끊기죠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니까 좀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볼륨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이 곡이 너무 소리가 커요 지금 너무 작아요 우리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소리가 갑자기 영상을 보는데탁 나버리면요 사람들이 놀라서 그 영상을 볼륨을 낮추고 듣는 게 아니고 바로 꺼버립니다 절대 안 듣는 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평균치를 맞추려면요 컴퓨터에 보면 볼륨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볼륨 조절기를 반 정도로 맞춰요 딱 50% 정도만 맞추시고요 그리고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 트랙 있죠 그 트랙의 아랫부분을 잡고 밑으로 당기면 당기면 늘어나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하얀 띠가 있을 겁니다. 이 띠를 클릭해서 위로 올려요. 이게 볼륨이 올라간다 내려간답니다. 전체 볼륨을 조절하는 거예요. 자 올려놓고 여기서 높이가 높은 구간 피치가 큰 구간이죠. 큰 소리가 나는 구간을 플레이를 해보면 여기 레벨 메타 부분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소리가 큰 거예요. 그래서 한 6분응선 60% 정도에서 왔다 갔다 게 조절을 하면 적당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얘도 좀 크죠? 원래 음악이 괜찮았나 보네요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한 요정도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 꽤 괜찮은 볼륨이란 뜻이에요 너무 크면 사람들이 놀래서 닿습니다 자그 다음에 끄트머리가서는 볼륨이 싹 줄어들면 좋잖아요 자, 그때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소리가 점점 없어진다 라는 개념은요. 이펙트 창에 가서 여기에 오디오 트랜지션 들어가면 딸랑 하나 있는 오디오 트랜지션 효과가 있어요. 이 안에 크로스페이드 안에 보시면요. 이게 세개다 똑같거든요. 거의 차이가 없어요. 자,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서 클립에, 오디오 클립에 제일 마지막 단에 던져 넣어주시면 끝에가 자연스럽게 싹 마무리가 됩니다. 줄죠.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요걸 조금 더 늘려줘도 돼요 어,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자 트랜지션 클릭하고요 자 여기를 잡고 여기 끝을 잡고 조금 더 당겨줘요 한두배 정도 그러면 좀더 길어졌죠 볼륨이 줄어드는 구간이 좀더 천천히 슈우. 이런 식으로 좀더 자연스러워지겠죠 뭐 어차피 끝까지 가는 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사람들은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 을 끝까지 잘 보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자 이렇게까지 조절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레이션 다시 에디팅 모드로 돌아와서 나레이션 집어넣습니다 자 더블클릭해서 보시면 쓸데없는 구간이 좀 있거든요 자 여기에 인점 잡고요 여기에 아웃점 잡고 눈으로 딱 보이죠 소리가 안 나는 부분이 자 그래서 인아웃점 잡은 상태에서 또 가지고 와요 자 이거를 어디에 들려주느냐 예, 무조건 초반부에 다 들려줘야 됩니다 주, 준비했던 것들은 사람들은 끝에 뭔가를 배치하면 있는지도 모르고 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영상 한 2초 정도 타이틀이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2초 정도 타이틀 들어가는 구간을 두고 그 뒤에 바로 얘가 나오면 돼요 너무 또 앞에 배치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나레이션을 들을 준비가 안돼 있어서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. 이 정도 배치를 하시고 뒤로 당겨 놓으시고 얘도 이렇게 잡고 내린 다음에 볼륨이 어느 정도인지 들어봐야 되는데 두개 소리가 동시에 날 거란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얘를 잠깐 뮤트, M자 누르면 소리가 안 납니다. 이 상태에서 들어볼게요. 음, 괜찮은 것 같아요. 얘는 볼륨 조절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그대로 두시고요. 두 개를 동시에 들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? 에, 당연히 시끄럽겠죠. 음, 배경음악 소리 때문에 나레이션이 묻혀서 안 나오네요. 그래서 요 구간동안만은 볼륨을 조금 줄여놓자 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. 뭐 우리 배철수의 음악 캠프 이런 거들시면 나레이션 나오는 동안 살짝 볼륨 조절하잖아요.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작업을 할 겁니다. 자, 조금 확대를 해주시고요. 나레이션이 나오는 구간을 요거 시프트 잡고 이렇게 딱 하면 여기 클립의 끝에 걸리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 보면 펜촉 도구가 있어요 펜촉 도구는요 요 선을 선에다가 키퍼램을줄수 있는 도구거든요 자 여기서 약간 한 1초 정도 구간을 앞에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똑같은 구간만큼을 찍어서 밑으로 살짝 내립니다 그럼 이 구간은 어떻게 들리느냐 이렇게 들릴 거예요 볼륨이 삭 줄죠 조금 더 줄일게요 너무 줄이면 또 소리가 안나니까 조심하시고요 네, 됐어요 그 다음에 끝에도 하나 여기 찍어 주시고요 눈대중으로 여기 좀 찍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집어서 다시 옆에 까고 비슷한 수준으로 원복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나레이션 잘 나오고 효과 있는 동작입니다. 싹 다시 복원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 나오는 구간 동안에는 볼륨이 시끄럽지 않게끔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고 이 사이가 길어지면 볼륨이 조절되는 게 길어진다, 시간이 길어진다. 요 점과 요즘 요점 사이가 짧아져서 경사가 극경사가 되면 빨리 볼륨 조절이 휙 돌아간다. 그런 개념이 적용됩니다. 요 점들을 전부 다 키프레임이라고 부르고요. 키프레임은 해당 시각에 어떤 값을 기억하는 어, 조절자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럼 얘는 어떤 의미예요? 요시간대이 시간대에 볼륨을 높은 걸 기억하고 있다. 얘는 낮은 걸 기억하고 있다. 그런 의미가 되겠죠. 자 여기까지 해서 vgm 넣는 것까지 한번 했고요. 자 그다음에는 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자막 치는 작업도 해야 될 거잖아요. 그죠? 자그말 자막 치는 작업도 이제 할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음향 효과는 따로 안 보여드렸는데 뭐 똑같아요. 음향 효과는 시간들이 뭐 필터링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. 카테고리 들어가서 어떤 소리를 하나 골라내는데, 음, 뭐 예를 들면 사람 음, 알람 소리, 뭐 음향 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, 그죠뭐 도구 소리, 날씨 소리 들어보시면 뭐 이런 거예요. 뭐 자막이 탁 들어올 때 약간 시, 환기를 시킨다 음향 효과음 중에서 뭐좀 짧은 거, 뭐 이런 것들. 써도 되겠죠? 그 다음에 아 이건 좀 이상하다 뭐 이상한 거 되게 많네요 이거는 검색을 또 해봐도 될 건데 뭐 바람 소리 해볼까요? 슉 하는 소리 바람 응, 바람은 또 없네요 영어로 윈드 어, 있네요 근데 이건 되게 긴 소리인 것 같고요 요거 탕아 이거 총 소리인데 뭐 이거 한번 써 볼게요 다운로드 받고요 자, 요거는 소리가 되게 짧아요 1초 밖에 안 되죠 자, 얘도 다운로드 받은 건 항상 마스터 폴더 안에 정리하는 습관을 꼭 드리도록 하세요 마스터 폴더 사운드 안에 집어넣습니다 됐어요 그럼 요것도 프리미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요거를 여기에 들고 와야지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는 지금 당장 적용한, 적용하는 건 아니고 이제 타이핑을 막해서 글자가 나올 거잖아요. 예, 그때 앞에다가 살짝 살짝 집어넣는 그런 효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잠깐 쉬었다가 바로 자막 작업 들어갈게요.